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동사가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영어 문장은 동사를 기반으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그냥 하나의 기둥이에요 기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그 자리를 지키고 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해볼 거냐면 문장을 요약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의문문과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문장을 요약해 볼 건데요 동사가 문장의 기반이다 보니까 동사로 문장을 요약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의 뜻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혹은 따라오지 않느냐 혹은 어떻게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사를 꺼내면 사실 우리가 동사 뒤에 따라오는 말들을 following verb 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이 following verb 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 자체로 요약을 하긴 너무 힘들어요 해결책으로 동사를 약간 요약하는 혹은 동사를 좀 도와주는 조동사 우리가 흔히 조동사 라고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 조동사를 꺼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를 꺼내고 주어와 함께 주어를 다시 반복할 때는 대명사를 쓰겠죠 그 주어 대명사와 함께 조동사를 꺼내면 문장이 요약되는 거고요 의문문은 그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고요 부정문은 동사, 동사의 부정을 바로 못하고요 조동사의 부정을 해서 조동사 뒤에 n 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Matt teaches them English m a t 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지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장을 요약하려면 teaches 에서 조동사 does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조동사가 꺼내는지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does가 꺼내지면 자, 3인칭 단수라는 의미를 하는 does가 꺼내졌기 때문에 teaches가 그냥 teach로 바뀌어요. 그래서 m e t t e s teach them English 라고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요약하는 거예요 자, 매트는 남자니까 he가 되는 거고 does만 같이 꺼내서 he does 라는 문장으로 Matt teaches them English 라는 문장을 요약할 수 있는 거고요 의문문 역시 동사를 앞으로 꺼내올 순 없거든요. 동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인 does를 꺼낸 다음에 그 does를 맨 앞으로 보낸 다음 그리고 teaches는 teach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Does Matt teach them English? 하는 의무문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는 거고 부정문은 does 뒤에 그냥 not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does를 꺼낸 다음에 그래서 Matt does not teach them English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만들어내고 doesn't로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요 Matt teaches them English를 보면 Matt does teach them English로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더 요약을 하면 teaches를 보면 t h e s teach가 바로 꺼내져야 돼요. 이렇게 조동사는 딱세 종류만 꺼낼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do를 꺼내겠죠. teach는 요 do, teach가 되는 거고 모양 변화가 없죠. 자 그리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 혼자인 단수를 표현할 때는 teaches가 되는데 여기서는 t h e s 를 꺼내서 t h e s teach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과거 표현 taught teach의 과거는 taught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did를 꺼내 가지고 did, teach로 이렇게 세 종류만 꺼낼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영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한번 더 정리를 해 볼까요? He taught marketing. 자, 그 사람은 마케팅을 가르쳤지 자, 그러면 바로 he did teach marketing이라고 꺼낼 수 있어야 되고 의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Did he teach marketing?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부정문은 He did not teach marketing 해서 He didn't teach marketing 이렇게 줄여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Do가 조동사로도 쓸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You do me a favor 너는 나한테 좋은 일을 한다 하는 본동사로도 쓸수 있거든요 이때는 두가또 꺼내 지겠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하면 Do you do me a favor? 너는 나한테 좋은 일 하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거고 부정문으로 하면 You don't do me a favor 해서요 어, DO를 두 개를 꺼내는 형식이 돼요 그래서 조동사와 일반 동사 둘다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 두시면 됩니다 결국 이세 가지로 이렇게 teaches 에서 does를 꺼내고 t a u g h 에서 did를 꺼내는 게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나중에 뒤에 배우는 어려운 영어들을 쉽게 처리해 낼수 있거든요. 이 감각은 매우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He teaches business 하면 그 사람은 경영을 가르쳐 뭐 사업을 가르쳐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도 가르치네 할 때는 우리가 나론이라는 걸 꺼내잖아요. 그래서 he teaches 나론 y business but english 해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영어도 가르쳐라고 말할 때나론 y 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teaches. 자, 그 사람은 가르쳐.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 뭐가 안 따라왔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야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어, 그런데 여기다가 그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걸또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나 언니를 붙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나 언니는 티치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티치는 문장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언니는 he teaches라는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써줘야 돼요. 그런데 t e a c h 는 움직일 수 없죠. 동사는 움직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does만 꺼내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not only does he teach, he becomes a friend 그 사람은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요약을 하면 not only 라는 것이 문장 혹은 동사를 설명할 때는 맨 앞에 써 줘야 되는데 동사를 이동할 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동사를 앞으로 꺼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더 보면 I understood about English. 나는 영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지. 자, 이 문장에서 내가 문장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게 아니라서 not을 붙이고 싶진 않아요. 그럴 때는 little 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면 되거든요. 즉 little은 understood 이 동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I understood about English 라는 문장 전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써주는데 understood 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did 만 앞으로 보내서 그리고 understood 는 understand 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little did I understand about English 해서 나는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 라는 우리가 흔히 도치라는 뭐 영문법 용어를 써서 배우기는 하는데 그냥 원리는 간단해요 동사에서 조동사를 자유롭게 꺼낼 줄만 알게 되면 이런 것도 쉽게 처리해 낼수 있게 돼요 자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적응만 안 됐을 뿐이에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영상의 결론은 뭐냐면 동사에서 조동사를 쉽게 마구마구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 이 연습을 쉽게 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연습을 꼭 해보세요